요즘 저런 사람들이 국민들을 가르치려들고 비웃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저 정도 나이의 사람들 중 자신이 공부를 매우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역사학과를 간 사람은 없다. 아마도 거의 수학 같은 것은 3등급을 턱걸이로 맞았을 것이고 대학은 가기는 가야 하는데 턱걸이로라도 갈수 있을 만한 학과를 찾으려면 역사학과가 나온다. 예전 사람들은 문과, 이과를다 공부했지만 저들이 공부할 당시는 서울대를 가고 싶은 사람만이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선택하여 공부했다. 하물며 한문도 거의 안한 세대기에 당연히 사료도 못 읽을 것이다. 저들은 그렇게 공부를 못했고 역사학과에 가서 무려 스무 살이 되어서야 식민사학자들에게 구석기 주먹도끼부터 배우면서 식민사학으로 세뇌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저런 새파란 사람들이 끝도 없이 방대하다는 인문학의 끝판왕을 자처한다는 것이다. 더 문제는 식민사과 언론에서 밀고 국민들을 호도한다는 거다.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래서는 말이다. 저런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다는 거다. 학문이 필연적으로 얕을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이 식민사관의 홍의병이나 스피커로서 여러분들을 비웃고 속이고 호도하는 게 납득하기 매우 매우 어렵고도 어렵다는 것이다. 학문이라는 건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자기 오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하는 거고 공부엔 끝이 없다는 것인데 저들은 해석의 학문인 역사를 절대적인 수학 공식처럼 선동한다.